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5일 그랑사가 업데이트 이후 진행되게 되는 이벤트 모음입니다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이벤트들은 끝나는 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목차를 통해서 이벤트 순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에 특별한 점검일이 없다면 점검일은 목요일로 계산해서 안내해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이벤트입니다 7챕터 업데이트 기념 특별 선물 이벤트고요 푸시 알람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벤트입니다 25일 점검된 오늘부터 들어오게 되고요. 3시 30분 그다음에 7시 이렇게 두번 오늘 들어오게 됩니다. 3시 30분에 들어오게 되는 이 아이템은 그랜드 오픈 한달 기념 선물 상자고요. 이 그랜드 오픈 기념 한달 선물 상자에서는 무료 300 다이아, 그다음 만 골드, 그다음 HP, MP 지속 회복 각각 15개, 그다음에 결투장, 선멸전, 시면의 티켓 한 개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금요일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아침 8시 반, 정심 12시 30분, 저녁 7시 이렇게 고정타임으로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3월 3일 수요일까지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자 그중 금요일은 그랜드오픈 한달기념 선물상자 1개와 10만골드, 그 다음에 천다이아를 받고요 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그랜드오픈 한달기념 선물상자와 왕국명령서 선물상자 3개, 그 다음에 천다이아를 받습니다 월요일까지 똑같은 보상이고요 이 왕국명령서 선물상자 여기 안에는 은빛 왕궁 명령서 1개, 금빛 왕궁 명령서 1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총 상자를 3개씩 받게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총 합쳐서 9장씩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마지막인 수요일까지죠. 이때 받는 것은 그랜드 오픈 한달 기념 선물 상자 1개와 그다음에 R부터 SSR 그랑스톤 상자 10개를 받습니다. 밑에 딱히 설명이 없는 거 봐서는 이알부터 SSR, 그랑스톤 상자는 랜덤으로 받게 되는 거 같네요 여기서 받는 이 보상들은 총 6시간이라는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어, 푸시로 들어오게 될 경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받는 것이 아주 마음 편하게 게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진행했던 왕국 퀘스트 20% 할인 이벤트 이제 상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벤트라 해가지고 딱 주말에만 했었는데 이제 평일날 1시간 주말은 2시간 이렇게 20% 할인으로 매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 이벤트는 3월 1주차 즉 3월 4일까지죠 3월 4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길드를 소개합니다 이벤트가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길드 소개 게시판에 자기 길드를 소개하는 그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양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당첨 확률 팁이 있습니다 재치 있는 소개와 경성이 가득 담긴 소개일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이벤트에 당첨되시게 되면 은 3천 다이아를 해당 길드원 전체가 받게 되는 이벤트입니다. 당첨자 발표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하네요. 이 길드 소개 게시판은 네이버 공식 카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되게 되는 길드 플레이 지원 이벤트입니다. 3월 4일 점검 전까지 아래 길드 수를 유지하면 은 길드원 전체한테 들어가는 보상입니다. 25명부터 27명 보유할 때 15만 골드, 28명부터 30명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30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그냥 길드원 수를 꾸준히 유지만 하면은 모두 다다 다 같이 받게 되는 골드입니다 그리고 길드 레벨 달성 이벤트 이것도 점검 전까지고요 3월 4일 점검 전이죠 자, 2레벨을 달성하게 될 경우 성복의 열매 5개를 3레벨을 달성하게 될 경우 성복의 열매 10개를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길드원 전체가 다 같이 받는 그런 보상이고요 해당 이벤트의 보상은 전부 다 우편함을 통해서 지급되게 된다고 합니다. 따로 뭐 쿠폰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내 게임에 있는 우편으로 들어오니까 3월 4일 점검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3월 2주차까지 즉 3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길드 혜택 상향 이벤트가 있는데 길드 출석 및 업적 보상이 두 배로 상향이 되었고요. 20 포인트씩 봤던 것들 40 포인트로 된거 보니까 확실하게 두배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 상점에 성목의 열매와 왕국 명령서도 할인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거 100 포인트 300 포인트였죠. 그리고 길드 기부 보상과 기부 횟수 제한도 두 배로 상향하게 됩니다. 기존에 한 번만 기부가 가능했던 게두 배로 상향하게 되었고요. 자, 이어서 설명해드릴 이벤트는 고대 그랑웨폰 흔적을 찾아서입니다. 자, 고대 그랑웨폰 흔적은 아이템이 렇게 생겼고요. 방금 보셨죠? 왕국 퀘스트를 완료할 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큐의 세뱃돈, 큐이의 잃어버린 세뱃돈 이벤트랑 똑같은 방식이고요. 자, 100개를 모으게 될 경우 10만 골드, 300개를 모으게 될 경우 고대 그랑웨폰 소환 상자 1개, 500개를 모으게 될 경우 SSR 그랑스톤 선택 상자 1개, 천개를 모을 경우 3 0 무료 다이아 2 0개를 모을 경우 고대 그랑웨폰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번 QE의 세뱃돈 이벤트하고 다르게 이벤트 끝날 때 동시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루 기준으로 여기 적혀있는 매일 00시 10분 12시 10분이죠 12시 10분으로 가지고 있는 개수양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바로 해서 한 110개 정도 모았다 그렇게 될 경우 오늘 밤 12시 10분에 바로 이 10만 골드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300개 이상을 모으게 될 경우 그 다음날 고대 그랑에폰 소환상자 1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았다가 이벤트 끝날 때한 번에 받게 됐는데 이번에는 매일매일 내가 몇개 모았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받게 됩니다 이 남은 아이템들은 이벤트가 끝나게 될때 자동적으로 삭제되니까 어 따로 뭐칸 차지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상자 출현이 확률이 업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3월 2주차 점검식까지 진행되고요 왕구 퀘스트 할인이랑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게 됩니다 적용 배율은 5배가 증가된다고 하네요 참고사항으로는 이 고대 그랑번 소황상자에서는 오늘 추가된 3개의 그랑몬폰 아그니, 포세이돈, 헬리오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발송된 우편은 만료 기간이 7일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3월 2주차에 끝나게 되는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바로 고대 그랑웨폰 확률업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새롭게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그 SSR 게이지가 이렇게 밑으로 왔습니다 어, 지금 이미지 때문에 화살표가 조금 더 눈에 더안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요 밑에 점 보이시죠 이 점으로 옆에 뭔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게 되면은 아마 속성별로도 나올 거고 여러가지 나올 테니까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야 되는 거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확률업도 저번 오르타 확률업처럼 송목의 열매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이번에는 오르타처럼 100% 채웠을 때 여기 고대 그랑 웨폰이 100%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대 그랑 웨폰이 확률 업되어 있고요 이 SSR 게이지 100% 채웠을 때 고대 그랑 웨폰 나올 확률이 70% 확률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30%로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이벤트는 3월 3주차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3월 18일날 끝나게 된다는 소리고요 큐위의 두근두근 페스티벌 이벤트입니다 총 일주일간 완료해야 되는 이벤트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내용들이 있고요 모두 다 완료하게 될 경우 SSR 그랑웨폰 소환권을 받게 됩니다 이 소환권 안에는 안타깝지만 고대 그랑웨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목록들의 표인데요 자 첫날은 출석 한 번과 토벌 2회 참여, 선멸 2회 참여, 그다음에 결투장 1회 참여, 왕국 퀘스트 40 포인트 소비 이렇게만 하시면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주차는 자 데일리 출석을 2회 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누적돼서 가는 건지 추가로 2회를 해야 되는지는 어, 내일 대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수가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배씩 늘어나고요. 왕국 퀘스트 이 AP 소비도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받는 보상은 오늘 차 거에서 약10 정도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3일 차 때도 보상은 계속 앞자리수가 일씩 올라가고 완료해야 되는 목록은 계속 두 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배수로 계속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출석 자체가 누적이 아니고 이 회차 왔을 때 새롭게 채워야 된다고 볼 때는 아마 매일 매일 참여 안 했다면은 조금 전부 다 완료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데일리 출석은 누적으로. 판단해주겠죠? 이 이벤트 보상들은 모두 수령할 때까지 출석체크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완료해야지 다음 걸로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점검 때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고 3월 24일까지 딱 정해져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의 이름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이벤트이고요.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은 해당 개수마다 받는 아이템들이 적혀져 있고 여기도 안타깝지만 SSR 그랑웨폰 상자에서는 고대 그랑웨폰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은 자, 그랑사가 공식 카페 또는 공식 SNS,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총세 가지 공식 SNS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웹진 등의 곳곳에 이 숨겨진 보물 쿠폰 번호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어, 매일 특정 위치에 보물 쿠폰 번호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매일 이렇게. 세군데다 돌아다녀야 되고요. 공개된 쿠폰 번호는 공공시 12시에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폰 번호 입력은 4월 1일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우선은 매일매일 공개되는 이 쿠폰 번호를 잘 찾는 게 문제죠. 이런 모든 유저가 합심해서 다 같이 찾게 될 경우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협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쿠폰을 입력할 때 나오는 보상들은 성목의 열매 한개짜리 3만 골드, 그 다음에 300 무료 다이아가 있습니다 최대 획득이 가능한 횟수는 각각 10개씩이고요 오늘 쿠폰번호는 바로 이 이벤트란에 적혀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쿠폰번호가 적혀있고요 더보기란 댓글에 보시면 은이 쿠폰번호 적혀있으니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이 쿠폰번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물을 찾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뉴에 가서 쿠폰번호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보상지급 완료가 되었구요 자 우편을 통해서 아 요건 아니네 자 숨겨진 보물을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 저는 성목의 열매 한개짜리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이벤트 탭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그다음에 바로가기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활성화됐는지 볼까요? 자, 지금 여기 X표 여기가 지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적은 누적 개수는 어디서 보는 거지? 그냥 여기 적혀 있는 전지 30개 중한개 요것만 체크된 거구요 뭐 따로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가는 건 아니었네요. 이 보물 상자 찾으라는 게 어, 이 숨겨진 쿠폰 번호 찾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맵에 활성화가 되고 끝이네요. 직접 뭐 찾아가서 보물 상자를 열어서 뭐 보상을 추구 획득하는 어 그런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쿠폰 번호만 입력하면 끝나게 되네요 해당 이벤트는 3월 24일까지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이벤트는 3월 4주차 정음식까지고요 3월 25일입니다 25일 25일까지 진행되는 7챕터 업데이트 기념 특별 출석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 출석 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자 첫날은 티켓 선물 상자 1개 어, 다음날은 뭐3000무로 다이아, 50만 골드 이렇게 쭉쭉쭉 가고요 마지막 14일차, 14일차 때 SSR 그랑 웨폰 선택 상자를 받습니다 이때도 어, 고대 그랑 웨폰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SSR 아티팩트 선택 상자에서는 아래 구성품 중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저항 아티팩트는 들어 있지 않고 전부 다 공격력 관련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날 받는 이 티켓 선물 상자에서는 토벌, 시면. 선멸 티켓이 각각 5장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해당 출석부는 3월 11일 3월 11일날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3월 25일 전에 이 출석부를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전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딱히 어, 종료일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다음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이벤트 위대한 기사단 초대 이벤트고요 4월 5주차 점검 시까지입니다 즉 4월 29일까지 할수 있는 이벤트이고 어, 이벤트 방법은 친구 초대입니다 친구 초대 이 공식 홈페이지 그랑사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친구 초대 코드 이 초대 코드를 친구한테 공유하고 공유받은 친구가 어, 기사단 랭크를 이렇게 10 달성할 때 그리고 30 랭크를 달성할 때 보상을 받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어, 전부 다 추첨을 하는 이벤트이고요 초대된 친구 3명이 10 랭크만 달성하게 되면은 바로 테슬라 자동차 이 응모권을 자동으로 일회 응모가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벤트라는 적혀있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은 친구를 초대할 때 추후 1천 다이아까지 쿠폰으로 증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요거는 1천 다이아 때문이라도 일단은 초대 한번 해봐야 할것 같네요 자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 끝난 뒤에 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에 이 당첨자가 발표가 될수 있겠네요 자이 친구 초대는 2월 25일 이후에 신규로 만들어진 계정을 기준으로 카운팅 한다고 합니다 어, 기존에 있는 유저끼리 이 친구 초대 코드로 어, 이렇게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벤트 카운팅이 안 된다는 점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